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 주야 나의 죄 위하여 도배비를 흘리니, 죄인 받으소서. 죄가 있나 처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 소소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돼 주여 예, 손, 친구, 예수, 고. t h e h r u